입니다에스파가아스가칸가 먹어야 되는데 집코드 리가힐이에요 보면 가면서 리뷰를 해봅니다 일단 망고부터 꺼내볼게요 망고브 스마니 스마니 야되는 자 아, 이렇게 생겼는데요. 와 맛있겠다. 약간 아까... 뭐라고 해야 되냐? 옛날에 뭐지? 옛날에 문구점에서 팔던 망고젤리 맛이안요 나도 아니에요. 되게 맛있어. 자, 집으로 돌아왔구요. 자, 제가 지금 아까 그 초콜릿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은 생긴 거는 그냥 일반 초콜릿이에요. 약간 그 느낌 나요. 그, 쌍쌍바, 아니면, 그, 비비빅 같은 그런 짙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네. 초콜릿 중에 그, 어쩌다 저쩌고 72뭐 있잖아요. 그거처럼 약간 쓴맛 나면서 달달구리에요. 아, 근데 약간, 저는 잘 녹는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, 잠깐 넣어놨거든요 그 사이에 또 얼음이 꼈어요 일단 맛있습니다 아 진짜 거짓말하 안치고 진짜 맛있어요 저는 둘다 맛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망고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콜라리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아으아